그래서 소득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또 고정 지출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염두해 두셔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한 보험 유지에 무리가 없는지. 아무것도 없이 갱신형으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든데 아예 없으니까 불안할 것같아서 음. 제가 40대라면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 30대 대비 40대 분들의 경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3% 후유장에는 권장을 저는 안 하고요. 어. 암에 대한 보장을 보완하시려면 이 생명사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생명사 상품 중에서 이제 동양생명이라든지 음. 아니면 디비생명 아니면 미래셋 정도까지 세 군데가 가장 핫하죠 네. 어, 유사암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좋고. 이제 40대 기준으로 해서 40대 성인보험을 가입하는 가이드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40대 분들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들,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40대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 리모델링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험 있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리모델링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0대 분들은 이제 인계받은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받았다면 40대 분들이면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내쳤던 보험 자기가 젊었을 때 가입했던 보험 아니면 부모님께서 옛날에 인기해 주신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1차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완납된 보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음. 완납된 보험은 진짜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잘 가지고 있으셔서 보장 받으시면 되고요 음. 어, 일단 완납된 보험을 포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어, 한쪽으로 치중되지 어있 않은지 혹은 과지출 중이진 않은지 가까운 미래에도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보장들이냐 이것들을 중점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좀 눈여겨봐야 될 특약들이 있을까? 어, 그렇죠 과거에 가입하셨던 상품들이 대부분 이번 일당에 대한 보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납입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으신 분들이 라면 이 이번 일당이 가지는 가치를 한번 따져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 당연히 이번 일당 계시는 돈에 비해서 보장하는 금액이 현저히 적죠. 어, 실제로 입원하는 경우도. 과거 대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당 특약은 삭제를 고려하시는 것도 좋고요 과거에 2012년도 13년도 쯤에 흥창 인기를 끌었던 1 4년도까지 LTC 어,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모르고 가입하신 분도 정말 많거든요 어, 어떤 분들은 그냥 3등급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이걸 10만원씩 내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막에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 40대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이 금액이 의미가 있는가 어, 난 그래도 필요하다 저는 할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웃음> 할말 없고 이런 특약들, 아니면 암수수비 특약도 마찬가지고요 LTC가 지금 60대에 계신 분들이 가입되어 계시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럼요. 어...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죠 어. 연령별로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그리고 미래가치까지도 따져본다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납입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40대 분들만의 어떤 세대별 특징 문화적인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가장 많죠? 일단 40대 분들의 경우에는 경제 능력이 점점 올라가서 소득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또 고정 지출도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염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기존에 대한 보험 유지에 무리가 없는지 만약에 유지에 무리가 없다 추가적으로 여력을 쓸수 있다 라고 하시면 30대 때 가입을 못 하셨던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후유장애 특약이라든지 고도후유장애 특약이라든지 그리고 부족하게 가입했다 3대 진단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내는 것도 조금 버겁다 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오래 냈던 보험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LTC 특약이라든지 입원일당 특약이라든지 수술비 특약을 조정해서 필요한 보장들로 구성하는 것도 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30대까지는 뭐 직업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계 구성이 변동되는 이 변동의 시기였다면 40대부터는 안정감 있게 소득이 늘어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인 상황의 변동이 고착화되는 시기라고 다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기존 보장을 정확하게 줄여서 여력을 만들어 가지고 필수보장을 보완을 하든 안 그러면 여력되는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추가하든 이게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또 핵심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수술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 연령에서 지금 수술비가 화두긴 하거든요. 어떤 기준들을 세워주신다면. 지금 수술비가 화두가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손의료비랑 가장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실손의료비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9년도 1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는 개인 부담금이 없거나 5천원이었어요 지금 불과 12년 만에 7월부로 어떻게 됐죠? 급여 20% 비급여 30%라는 개인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어. 불과 12년 만에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1순위라는 보장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죠 어,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을 보험사들도 끊임없이 강구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수술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수술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담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으로 삼으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수술비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꽃은 3대 진단금이니까 그렇죠. 이 3대 진단금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기준좀좀 세워주신다면 비갱신형 보험은 하나 무조건 있으셔야 되는 게 좋고요. 3대 진단비적으로 보완을 하실 거라면, 이 갱신주기가 긴 20년 갱신형, 혹은 30년 갱신형 상품도 꼭 선택지에 두고 고민하시는 게 좋아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뇌혈관질환 진단비 1000만원에 해당하는 비갱신형 보험료를 만원이라고 해볼게요. 만원. 똑같은 보장을 20년 갱신형으로 준비했다. 그러면 3,400원. 어... 그리고 30년 갱신형을 준비했다 5,800원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냐면 1,000만 원을 비갱신으로 준비할 돈이라면 내가 갱신형으로 거의 2,780만 원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죠. 음... 현재는 비갱신형 보험이 하나 깔려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이 갱신형으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딱하나지입니다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힘든데 아예 없으니까 불안할 것 같아서. 이런 경우 아니면 무조건 40대 분들은 비갱신형을 기반을 토대로 갱신형을 보완하는 형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은 한 가지 선택지가 될수 있겠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도 워낙 안 좋아지고 네. 그리고 보험료 인상도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권장드릴 수 있는 한도까지 좀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납입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내 납입 여력의 수준에 따라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도 분명히 효율적인 방안이 될수 있다. 그렇죠. 갱신형 보험이 무조건 나쁜 보험은 절대 아닙니다. 갱신형 보험이 가지는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잘발판한 보험이죠. 음. 40대 되면 사실 만성 질병 오시는 분도 있고 각종 질병들 때문에 인수가 어려워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을 정비하는 게 좋을지. 과시대 분들이 이런 병력이 있을 때 무조건 유병자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죠? 음, 아니죠. 보통 건강체 보험 심사를 먼저 넣어보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작정 심사를 넣어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음. 보험사별 인수 가능한 조건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 어떤 보험사가 인수가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험사들을 선정해서 먼저 어, 경증으로 인수가 되는지 같은 보험사들도 결과값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말만 잘하면 조건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시도하는 설계사들이 진짜 공부 많이 하는 거같아요 맞아. 전문가님들의 역량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설계사한테 문의를 하면 안 됐던 게 어떤 설계사한테 하면 또 돼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고지를 해야 되는지 저희가 고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언너라이그 이름도 외울 때도 있어요. 네, 아, 이분 까다로운데 네, 맞아요. <웃음> 그분의 성향까지 파악해가지고 거의 장문에 무슨, 그, 현지, 그, 편지시죠. 네. 어, 종료하는, 뭐, 뭐, 심사자님.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시작해서, <웃음> 어, 저희가 잠깐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전기간이 뭐, 3년이 됐을 때. 네, 3년이, 3년이 됐을 때. 어, 그렇다면 저희는. 그, 것만큼 뿌듯한 게 없죠. 어, 맞아. 확실히. 세상 뿌듯해. 맞아요. 아, 근데 고객님께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결과감만 말씀드리니까, 그냥 당연하게 음. 이렇게 나온 줄 아시는데, 그 음. 과정이 굉장히 노력이 있습니다. 네. <웃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가 건강보험을 먼저 심사를 넣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보험으로 이제 진행이 안 된다.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유병자 보험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내 질병 고지사항이 어디에 가장 유리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질병이 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냐. 아니면 안고 살아가야 되는 질병이냐에 따라서 내가 갱신용으로 준비한 뒤에 건강체로 가야 할지 아니면 비갱신용으로 평생 가야 할지도 안내를 받아보셔요 음. 여기서 팁 하나 드리면, 건강체에서 할증 적용받는 금액이라, 이미 할증이 적용된 보험을 받는 게 어떤 게더 유리하냐, 이거는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이게 할증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안 좋거든요. 불리하거든요. 할증도 사실 뭐 1단계 할증 정도 되면은 감소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음. 3단계 할증 받으면 보험료가 60% 정도 오르거든요. 맞아요. 60%면 거의 유병자 보험이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것도 <웃음> 어. 3.25 기준으로? 네, 3.25 기준으로.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가지시고 진짜 제대로 고지해 드릴 수 있고 언더라이팅 심사도 잘 받으실 수 있는 전문가님을 선택하시는 게 진짜 꿀팁이다. 네, 맞아요. 네. 이 40대 분들 역시나 어 포인트는 이제 후유장애인데 후유장애를 어떻게 가입하, 가입해야 되나요? 뭐 음, 제가 40대라면 저는 안 합니다 왜냐면 하 어. 30대 대비 40대 분들의 경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3% 후유장애는 권장을 저는 안 하고요 후유장애 특약이 가지는 장점과 단점 다 안내드립니다 같은 후유장애라도 20% 50% 고도 후유장애는 아직 없다면 꼭 구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음. 는 40대 때는 조금 권장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않은... 네 쉽지 않아요 보장 기간도 30대 대비 10년이나 짧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후유장애가 진짜 유리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음. 어린 나이 다치면 진짜 7, 80년을 내가 후유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는 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후유장애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음. 하지만 40대, 50대는 사실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음. 그런 의미에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20%나 50% 질병후유장애를 좀 고려하시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30대에 계신 분들한테는 태아보험에 대한 팁을 좀 주셨다면 10대에 계신 분들은 보통 이제 10대 내지는 좀 빨리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살짝 바라보는 네 자녀를 두신 분도 들 계신데 아, 자녀보험을 좀 점검할 수 있는 팁을 좀주신다면 보험이 27세 혹은 30세 만기로 있는 어린이보험. 진짜 말 그대로 어린이보험. <웃음> 만기가 짧은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명서 쪽으로 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완납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웃음> 네. 만약에 여기다 쓸 보험료가 뭐 3만원이라 적다면 이 똑같은 3만원이라도 내가 90세 혹은 100세로 가져갈 수 있는 보험에다 투자하는 게 보험료를 중복으로 안 내는 가장 좋은 선택이죠 건강하시다면 정리하시고 100세 만기 90세 만기 보험으로 든든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만약에 다른 뭐 태아보험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 태아보험이 가지는 이제 영유아 시기 보장은 다 끝났겠죠. 현재와 보험료 가치를 좀 따져보고 변환 보장이 있는지 어, 과거에 있던 특약들이 현재에도 보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한 비교해보시고 제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40대 분들 중에서 가장 보험이 필요한 분들은 정작 본인이 본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보험을 막암 1억, 뇌혈관 3천, 월, 활성 3천, 5천 의미 없습니다. 네, 잘못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 보험을 빈틈없게 충분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신 다음에 어린이보험, 차순입니다 음. 예. 40대 리모델링에서 가장 예민한 화두, 상황담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인식시켜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전문가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대가 사실 이 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이 향후 20년 정도는 무조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녀도 전혀 독립 시기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가큰 리스크가 올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 이 40대 분들이 사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게 종신보험 때 대비입니다 과거 불안전 판매의 주 원인이라고 보여지는 이 종신보험 사망에 대한 보험이다 사망은 준비해야 된다 사망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라 생각을 항상 하시고 어 세관경을 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 40대 분들의 경우는 이제 종신보험으로 1억을 준비한다고 가정했을 때이 45세 남자 기준으로 20만 2천 20년 납 기준 네. 45세 분이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60세에서 65세 정도까지 음. 보장 받는 거죠 경제활동 기간 동안 충분히 보장받는 금액은 월 3만 6천 오백원 음. 그럼 약 6분의 1 정도 되네요 음.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구요 음. 사망에 대한 보장만 하는 보험이다 라고 알수 있지만 사실 그 안을 살펴보면 이 종신보험이 가지는 특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0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도 있고요 유지 중에 혹은 완납 이후에 중도 인출 혹은 뭐 약관대출 이런 음. 기능도 있고 추후에 이제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태도 있어요 요새 좀 많이 음. 어, 권장드리고 있는 건데 연금이랑 좀 다릅니다 연금전환이랑은 완전 다른 시스템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생각할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종신보험의 불안전 판매로 인한 안좋은 점들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종신보험이 정말 쓸데없는 보험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 듣고 가입하신다고 하시면 보험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간격을 조금 벗고 사망당보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관점들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 분들이 이달에 보험 상품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추천 플랜을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까요? 어 아예 없다는 분들 전제하로 말씀드리자면 어, 남성분들은 45세 기준으로 흥국 플러스 KB 30대는 똑같습니다. 예, 일단 조건이 같고요. 여성분들이 조금 다른데 여성분들이 30대는 롯데였다면 40대는 흥국 플러스 KB 혹은 흥국 플러스 DB 정도로 음.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남성분들이 이제 흥국 베이스로 가는 이유는 30대와 동일하고요. 어, 일단, 산망 연계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 그리고 KB는 이제 연계 조건을 중환자실 입원일당으로 대체할 수 있고, 수술비 특약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네. KB를 준비하시길 권장드리고 있고, 네. 내가 수술을 좀 보장을 좋게 받고 싶다. 돈을 내더라도. 그럼 DB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암에 대한 표적 항암 위주의 좀 구성을 받고 싶다. KB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성별에 따라서 도 달라지고요. 어떤 보장을 받고 싶은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꼭 유념하셔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생명보험사들도 건강보험상품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뭐 암을 시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암에 대한 보장을 보완하시려면 이 생명사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생명사 상품 중에서 이제 동양생명이라든지 음. 아니면 DB생명. 아니면 미래세 정도까지 세 군데가 가장 흡하죠. 네. 어, 유사함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좋고 음. 특히 미래세 같은 경우는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어, 암 진단비를 보완하려면 꼭 생각해보셔라. 음. 맞아요.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미래세 도뭐 건강치 할인이 워낙 비후 변화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최대 10% 이상 되니까 네. 어,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40대를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